영녀돈 성불이요. 그 실악한 어떤 것이냐. 어? 실악한 건 어떤 것이냐 하면은 용려가 많은데 눈 깜짝새 성불해 빈다. 이것이야. 눈 깜짝새. 눈 깜짝새 성불해 빈다. 이것은 인자 법학자기어있는 소리야. 이영녀 성불이라는 것은 법학의 상의 팔세 용려란 말이야. 팔세 용려가 부처님 법물 듣고 부처님 법물 듣고 만드면은당자성불해 빈거든. 성불해빈데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 면 말이야. 음? 축생이고 뭐 저기 남자고 여자 할 것이 말 남자 여자 할 것이 말이지 여자 여자 축생이고 뭐할 것이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은 다 같이 가 있는데 일체 중생이 말이지 누구든지 다 성불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용렬 갔다가 이제 선택한 것은 용렬한 건이제 뱀이거든 뱀이 딴 것이 아니요 이랑 뱀이에요 뱀인데 뱀이 중인데 암 뱀이도 성불한다 이 말이야 암 뱀이도 응암 음? 뱀이 뱀이 중에도. 안빼미 그만님도 약한 기다 일게 보는 기는 여자랑 하면 좀 약하기를 보는 게야약하기를 보는 긴데 결국 인자 한쪽으로 어떤 말까지 하니 부처님도 여자랑 그서는 오장이 타스까지 장애해서 성불 못한다 혹은 인자 이런 말씀도 방편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 하신 말씀 이 있는데 이것은 실제 뭐 구경설이 아니 바른 말이 아니다 그면 방편 가설이지 가설인데 그것을 갖다 입증하기 위해서 법하기위해서 말이지 축생인 말이 용려 뺄미 말이 안빼미가 말이지 부처님 붙물두고 그딱 성불 해비다 그말이요 성불한 것은 일체 중생이 누구든지, 음, 뭐 짐승이든가 사람이든가 막 뭐, 암끼든가 쑥끼든가할 것이 말이지 부처님 뿐마바른을을같으면 누구든지 눈깜짝해선성을할수 있다. 이것을 갖다가 입증한 소리입니다 비직 선생이 상암추라 예, 비락한 것은 실락한 것은 용려가 안빼미가 성불한 이것이고 비직 선생이 비락한건그리다한건 무엇이냐 뭐 하면은 말이지 선생 선성비유가 있어요. 선성비유라 이전에 있었는데. 그 사람이 만나면, 그 비구가, 자, 부처님을 시봉도 많이, 폰문도 많이 듣고 해가지 공부를 제공 많이 했어. 많이 했는데, 결국 이제 나쁜 악구를 만내가, 이말이야악구를 만내가지고, 잘못 그만 질을 걸어 들어가, 이 말이지. 그 부처님을 갖다 오든지 해롭게 하고, 비바하고 굉장한 장애를 해왔습니다. 장애를 해왔단 말이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부처님을 갖다가 반대한, 그 이제 과부로서, 만 샤암지오를 했겠더라, 이말이 샤암지오. 샤암지오 했는데, 이제 열반경 같은 데 보면 선생비구를 갖다 부처님 아들이라, 이랬습니다. 부처님 아들이라고. 부처님 아들고 간데 있는데 그래도 이제 역사적으로 봐서는 선생비구를 부처님 아들이라고 인정하기 좀 대단히 곤란한 지 많이 있어 요 많이 있다 말이야 이게 부처님도 야사라 뿐 아이라 또 이제 그뭐삼인이이 분이 다 있으신 게는 이제 또딴 아들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는데 나오라 뿐 아이라만 딴 아들이 없었다고 볼 수는 있는데 이 선생비구라 간이는 역사상 분명히 드러난 아니에요 드러난 아니지만은 저 여부랑 개는 호국당 개에서 보면은 이제 선생교라 부처님 아들이라고 한 듯이 신기하네. 그걸 또 아주 무시할 수는 없거든. 무시할 수 있는데. 그래 이제 부처님 아들이 아들이든지 안심 간네 말이지. 아들이 안심 가네. 부처님 당시에 선생이라 간에 이 있어가지고 이제 부처님 말씀 듣고 말이지. 공부를 많이 했는데 낮에 질이 잘못 들어가야 부처님을 갖 반대한 그 과보로서 말이지. 체험지우를 헬피더라이데 결국은 이제 부처님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취급을 하거든. 취급을 하면 어찌됐냐 하면은 말이지. 정법을 갖다가 반대를 하면은, 부치님 아들이다 소용없다고 그 말이여. 결국은 참지고 하는 것이고, 정법을 바로 믿을 것 같으면은, 안 빼미도 말이지, 안 찜성도, 안찜도부처가될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성불을 하나, 그런 지역을떨어지나마지역에 떨어지나 가는 것은, 이 법을 갖다 바로 믿나, 안 믿나, 가 여기에 있다. 신에 있다. 이걸 갖다가, 이제 강력히, 이제, 표현한기라고 이리 볼수 있습니다. 요은 가서, 이리 볼수 있는데, 고건 이제, 비상지 해석이고, 어, 희증용료 동선부리어 비직선생이 생함주라, 하는 이것도 말이지. 또좀더 짚은 뜻이 있어요. 아까 차지오리 실질이라 마찬가지로. 좀더 짚은 뜻이 있으나까는 그런 줄만 알고, 요것도 이다음으로 일단 밀어두자고, 음 시간이 자꾸 또 어디 간다. 가도 연날 해놔서. 어제 연날에 저문해야 내가 어쩐지 말아야 그럼 나는 그러면 자꾸 자꾸 일 초씩 일래야지일 초씩 일래야지자 생겨나 본시 일초진일래지만 했느냐 이거만 했냐 이거 아니야 나는 그전에 만음대면실제는허질를 많이 했더라. 영가신인즉 허니랑을 지금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어제 옛날에 저 경문에 내가 저그 조년으로만 일주부터일제일 때부터 젊을 때부터 저 강항문을 갖다 많이 웃긴 쌓여서 공부를 많이 했더라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가신같은이도참말로 나서부터 도 말해. 처음에 웃긴 절이나 하고 이래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참, 무사자와 하듯이, 뭐, 이제 보면 다 알게 됐었어요. 아게도 이래가지고, 실질 웃으지만 경연론 삼장뿐의 저, 위에도, 위가 백서까지 말이야. 백가, 위에서까지, 천치 웃든지 안본지 없고, 통도아 안이 없지만, 아주 참으로 박학담을 해서, 박학담을 지식이, 막, 천나 뒤에라 하면은 좀, 어필하실라니 모르지만은, 그런 많은 지식을 가진 일라요 어,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역경투서심빙노이라 말하면은, 그 이제 경론과 말이지, 그, 경소 같은, 이런 것 같다, 막 연구해서 이 갖다 잘 알았더라. 이 말이래요. 그래, 이제, 그리, 이제, 문자인이노래을 이제, 주력을 많이 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뭐 어찌되냐, 이말이야 분별 명상을 부지우하고 말이야 그래야, 자기야, 분별 명상, 이것은 뭐지, 뭐, 성이고, 이거는 새고 말이지. 이건 새고, 이거는 불이고, 이건 마고, 이건 뭐, 아리아시고 이건 뭐, 진여고 말이야 이때, 내해야지 그는 자꾸 명상을 분별한다. 이 말이야. 그래야, 실줄 모르거든. 자꾸자꾸 만든 명상을갖다 아무리 만면 분비를 한들 실제 밤에 천을 만드는 배가 부르냐 이말이라 그와 마찬가지로 입세선사도자관이라 저 바다 들어가서 자꾸 모래 세하려 앉았거든 그러면 그 모래알만 갖다 어떻게 다 세하려 말이든 그래서 시시 옷 자기 옷통이 피곤할 뿐이지 말이지 아무 이익이 없더라 이말이라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실제로 말이지, 이참말로일 1초지 미래자는 자동인득 조개를 하는 말, 조개입조심 밑에 가서 확쳐를게깨서 말이지, 바른 길을 알고 보니까나 참말로 많은 천내 대동인이 되었는데, 그 전에는 말, 그 전에는 자기도 학문신이되있어서학문진신에서 실제 없이 말하이 책도 보고, 저 책도 보고, 말이 야 이경도 보고, 저경도 보고, 했는데, 그것은 비율 말맞자면 입회삼사하는 식이야. 저 바다 들어가서 자꾸 모래 쉬는 거 마찬가지라고 했고, 한이 없이 말이야. 아무 입쯤 실제는 허니만 많이 했더라. 이라. 각피열에 고가착하니 말이지. 그래, 어쩌면은 도로에만님 부처님이 꼭 가착을 하거든 아주 고구정령으로 말이야. 고구정령으로만 입이 식으로 자꾸 야다친단 말이오 예? 절대로만 아 입에 산사슴못시고 문자만 끌어려가시면안 뭐 된다. 안 된다. 자꾸 부처님 매력하신다고 그 말이야. 이것은. 부처님이 저경어도장 그런 말씀을 하신게까꼭 이것을 말하는 것은 어떻게 너를 갖다 깨치기 위해사는 것이 말이지. 이 문자를 배하고어 이론을 배우라란 말은 아니다, 이것이요. 응? 어? 아니다, 이것이라. 그래야 이제 부처님이 참 어떻게 가차게 해서 꾸지음을 하신다고 말이야그 이제 명사 착하지 말았고. 수타 진보 유하 있고 말이지. 나무 어법게 보배를 다암만히 해야 는데 뭐 내한테 무슨 일이겠냐 말이야 응? 정상 어떻게 저, 저 은혜가 취직해야말이야 그, 내가 지적하게돈 세는 걸 갖다 맞다가야 하거든. 하루 어떻매몇을 신든 내한테 무슨 관계 냐 어? 아무 관계 없다고 그 말이야 해기는 이제 그 쇠알 죽은 같으면 하루 어떻몇백원이라든지 싹은 받긴 받지만은 그 많은 쇠알인데 그거는 관계 없다. 이제 그 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와 마찬가지로 실제 만렙이 제 부처님 법문을 갖다 아무리 만렙이면 뭐다 외우고 말이지. 전부 다이고 하고 말이지. 그물 다 보았고 해더라도 내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다그 말입니다. 오디 소위에 있는 것은 말이지, 소유 있는 건 자성을 바로 깨치어야 되지, 자성을 바로 깨치지 않으면, 문자만 집해서는 말이지, 미래주의다 들어오고 해봤자, 이 폐산사도 저 바다에 들어가서, 모래새는 마찬가지, 아무 이익이 없이 말이지, 이익이 없는 뿐아니 도로 피곤할 뿐이더라, 피곤할 뿐이야. 종례로 증금각 체행하니, 종내로 그전부터 여러 많은 세월 동안, 만 세월 동안 그 말입니다. 정비이라는것어떻딱 비딱 비딱 그딱면 옳기 걸름돌 옳기 멍겹고 어느 아들 저게 걸런달삐딱 걸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비틀비틀하게 자꾸 아빠졌다 엎붙졌다 는거이라 그래 각허행이요실점도 어떻게 헌녀 했다 이것이라 이것인데 이것은 이제 무엇이냐면은 우리 불법이라는 것은 자손을깨치야 자선을 깨치지 않고 고현이 백기 어어문자 하면 집회가 있고 집회가 있고 책이나 음, 보고 무슨 책이나 뭐 보고 이렇게 해가 있고는 결국은 에산사뿐 아니란 말이지 여군이 불복과는 배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헌질다 아무 소용 없다 이 말이래요 그래서 당년을 왕장 풍진계라 많은 해를 갖다가 그릇 말이지 풍진계기 되었더라 이것이라 실질에 내 마음을 따가고 자성을 깨치야될 것인데 고인자 이제 이원축구 해가지고 말이야. 말을 찾고 어떤지 그길길를갖다 따라다니면서 고연히 실때없는말이 문자에만한 집회가지고 자선을 갖다깨 깼지 못해신니에흥흔 많이 했더라 이게 그래 이제 서산수님 같은이도그는 일을 했지만은 에이? 설사 일생을 영작 일생을 최악이 아니라 차라리 말이지 일생 동안 아무것도 모르는 만 안되면 바보 멍청으로 대해서 지지언정 불 어, 부력자 연차 마사라고, 연차 마사란 문자식이나 그 말이든, 책이나 보고 하는 문자식은 절대로 되지 않겠다, 이것이라요. 되어지인데 그래, 누구든지, 이제, 이 참을 우리 불교, 어, 근본에 입각해서, 입각해서, 꼭, 이 자선을 깨치는 공부를 해야 되지. 그문자로가는 것도 자선을 깨치는 방향을 말하는 것이지, 절대로 만드는 문자에만 국한된 건 아니다, 이거야 그래, 야 어, 근본을 내비르고, 기본 충만해가있고 어, 문자에만 집하고 문자에만 따라가게 되면은, 이 부부럽을 갖다가 영원히 이 배반하는 사람들이더라. 깨게기 흔히 마하와슨는뭔신인에꼭 우튼지, 문자에 집하지 말고 자선을 바로 깨쳐가지고 참으로 불도를 성취해야 된다. 이말입다 종성사 착지에, 예? 성사땜을 갖다가 저게에 심는다. 예? 이 말이요. 성, 예? 무신자, 그 성의 나강건분이서라고하면자신히락하면정사 없지만은 정세 없지만은 실제 인제 어 문자에 집한다든지 그라음부는 외진에 집하든지 에, 이런 걸 갖다가 종성에서 종성 사라 이렇게 하는 게요. 그 착지에 결국은 만디면 지혜 인자 어차피 다 이것이라 지혜를 따라가 빈다 이 말입니다. 지혜 결국 우리 이제 근본이라는 것은. 양대연령이 중도를 증득해, 자선을 갖다가 진 자선을 바로 깨치야 되는 것이지, 에이? 이제 어느 문자를 따라가든지, 그러하면 지혜중 지혜에 가서 머물든지 하면은, 영원히 말은지만그르치고 말이지. 잘못되가지고부달열에 원던제라, 부처님의 원던제에는 절대로 도달해 하지 못한다. 불로본성지으로 한다, 이 말이야. 불러, 는 이제 정승화 착지에랑 가서 이제 자선을 깨치는 공부, 이외에는 전체가 말짱단, 자 사다, 이것입니다. 사다, 이것이라요. 그게 결국은 그릇된 것이고, 깨그지런 내가 여러분이 얘기했지만 은 우리 불교민대에서 있어, 불교민대에 어 자심시불, 매미 부처님을 알아가지고 마음을 바로 깨지 말이야. 자성을 바로 깨 이것만이 정의지 말이야. 정신이지. 그 이외에는 모든 것이 다사신이란 거. 사신인데 혹그름이 말하자면 왔째 부처님이 또 이런 말씀도 저런 말씀도 했나이것시던 했냐, 했냐 면은 아직까지 정신을 어가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방편으로 말이야. 방편 가설로 중생을 위해서 혹은 권으로 시설한 건 없는 건 아니지만은, 시설한 건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구건갔다가 사와 정을 갖다 분명히 가려가지고, 가려가지고, 어느 정도 이해가 서면은 살을 버리고, 살을 버리고 정으로 나아가서 말이 자손을깨쳐야 되지, 절대로 문자나 이래서지게 집회해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야 되면 결국은 지혜인이 되고, 완전히 그만 에, 사신이 될 줄로 만다, 이것이다. 불분 성지 못하니까네. 영가시민이 일으키니 말씀하는 건 무슨 어디 뭐 한쪽으로 편파적인 말이야. 편당적인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어지 최자헌재야사을 갖다가 부사 빌고 증을 갖다 들내기 위해서 참으로 노바신 자비로서 하시는 것이지. 자비로서 이제 절대적으로 말이지 편파적인 견해로가 하시는 아닙니다. 그러니 마치 우리가 듣는 사람은 절대로 이어서 감정적으로 말이 들어서 나인다그 말이야. 그런데 흔히 보라면 이런 말로 하려면 자꾸 막 선에만 만 자꾸 치우치우거든. 교는 치는 것만 이렇게 만 듣기게 되거든. 그래야 하고듣기를 갖다가 완전히 막 감정적으로 들이피 이런 수가 많이 있어요. 이런 수가 많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것은 이제 실제 몰라서 그리지. 실제 알고 갔으면 이제 그리진 없는데, 우리가 노력해서 바로 참으로 마음이 붙이는 걸 알아가 있고 자선을 깨치게야 되지. 그 위에는 천체가 다 만드는 사지, 정의 아니라는 걸 갖다가, 그걸 이제 알아서 바른 길로 이제 안들어가 되겠나, 이라 이제 감정 제으로들어는안 된다 이것이래요